IT 유튜버 호용 PK입니다. 요즘에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화상회의처럼 노트북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캠핑을 가서도 수업을 듣고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OTT 서비스도 정말 잘 나오면서 작은 화면이 아닌 큰 화면에서 이제 컨텐츠를 시청하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오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삼성의 따끈따끈한 신제품 갤럭시북 프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 사용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갤럭시북 프로 우선 외관을 보시면 미스틱블루 색상의 풀메탈 바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갤럭시북도 리뷰를 해봤는데 정말 디자인은 세련되고 고급지게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은 그렇다 치고 사실 제가 이걸 받아보고 가장 크게 놀랐던 거는 이 노트북의 두께입니다. 11.2mm에요. 무려 약 1cm입니다. 와 1cm 두께의 노트북이라니 심지어 무게는 0.88kg 이어가지고 880g이죠. 1kg가 안되고 심지어 900g도 안돼요 드는 순간 와 이게 노트북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가볍고 휴대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좌측에는 타입 C 젠더가 두개가 있고요 이중 하나는 썬더볼트 4.0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HDMI 포트도 있고요 보충을 보시면 은 3.5mm 이어폰 단자와 유심 슬롯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일반 usb 단자도 넣어줬습니다 이건 정말 센스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리 Type-C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USB가 솔직히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무선 마우스만 해도 아직까지는 다 USB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USB를 사용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댑터를 구입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또 그걸 알고 이렇게 USB를 알아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유심단자 같은 경우는 4G LTE를 지원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지금 최고의 기능입니다 화상회의, 원격 수업, 컨텐츠 시청 등 와이파이를 찾거나 핫스팟을 연결하는 귀찮음은 이제 없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돼요 디스플레이는 3.3인치 FHD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고요 슬림한 베젤로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키감이에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북 프로에서 기존 갤럭시북과 달라진 게 지문키가 이동을 했습니다 원래 시프트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시프트 키가 작아지다 보니까 타이핑을 할때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지문 버튼이 전원 버튼과 통합이 돼가지고 전원을 킨과 동시에 본인 인증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품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프로세서는 11세대 인텔코어 i5 프로세서 타이거 레이크를 탑재를 했고요 메모리는 8GB 용량은 256GB NVMe SSD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에보 인증을 통과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텔에서 정한 꽤 구체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와이파이 6를 지원해야 되고 30분 충전으로 4시간을 사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든지 절전 모드에서 1초안에 재부팅이 돼야 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과한 제품에 에보 인증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인텔이 인정한 뭐 제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급 사양을 체감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게임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뭐롤 정도는 돌아가더라고요 한마디로 아무데서나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고도 롤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영상편집과 사진편집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최신 프로세서를 사용한 만큼 작업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노트북에다가 사용을 했다 보니까 색감 표현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디자인 작업을 하시려는 분들 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노트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사용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갤럭시북 프로를 왜 kt 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노트북을 kt 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요 공시지원금이 나와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고가 1789,700원인 이 갤럭시북 프프를요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고 또 추가 할인까지 받게 되면 144만 4,700원에 구매를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스마트폰 고요금제를 이용하고 계시는 KT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월1 1 0원의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 판매 이벤트를 놓칠 수 없겠죠? 5월 7일부터 일주일간 갤럭시북 프로를 구매하신 분께는 27만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프로와 KT 단독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해드린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 링크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혹시 저도 해도 되나요? 그리고 공식 출시일인 5월 14일부터는 KT 숍이나 KT 대리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총평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가볍답니다. 사실 이미 가벼운 노트북도 많지만 아직 900g 이하는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900g 몇 그람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실제로 들었을 때는 이 차이가 확 심지어 슬림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가방이나 이런 데다 수납할 때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들고 다닐 때도 두께가 워낙이 없어서 손에 악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최상의 휴대성 진짜 이게 노트북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LTE까지 되다 보니까 저처럼 한 장사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닌 출장이 잦고 여러 카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게 단자 구성인데요.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USB 포트 너무 센스 넘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해서 용량 확장 또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백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HDMI를 이렇게 딱 그냥 넣어주다 보니까 어댑터 없이 어딘가 미팅을 가거나 해서 큰 화면으로 띄워야 될때 바로 커넥트를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점 또한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합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으로 KT의 합리적인 가격과 요금제 그리고 사은품까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북 프로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방문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